안녕하세요 유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어, 4가지 이상 뭐한 8가지 정도까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각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이렇게 아이콘과 도형 그리고 세련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따라해보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배경이 있죠 이 배경 이미지를 일단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만들 건데 뒤에 배경이 살짝 좀 흐릿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면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사각형 도형을 일단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잘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신 뒤에 선 없음 채우기 조금 어두운 회색을 해주시고 투명도를 한 20% 정도 이렇게만 주면 색깔이 뭔가 특이하게 나오죠 뭔가 흐릿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 내용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앞에 도형을 집어넣을 때잘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사각형 도형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 이렇게 일단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흰색 투명도를 한 70% 정도 이렇게 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텍스트 상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일단 01이라고 입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넣어줄 건데 글꼴은 저는 나눔 스퀘어 볼드체를 일단 넣어 줄 거고요 글꼴 크기 좀 작게 해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에 선을 하나 집어 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 선을 살짝 이게 중간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자이 선을 왜 긋는 거냐면 어느 정도 의 구분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선 색상을 흰색 너비를 살짝만 넓혀주시고 대시 종류를 점점 점점 할수 있게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아이콘을 집어 넣을 건데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365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에만 있는 아이콘 탭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 플랫 아이콘 같은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일단 아이콘 선택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일단 하나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 텍스트 상자를 또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글꼴 크기 조금만 키워주신 다음에 내용. 자,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일단 요거를 다 선택해서 그룹화를 시켜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컨트롤 G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애니메이션 회전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게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는데 천천히 작동이 되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조금 흐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 시간을 한 0.2초 정도로 아주 짧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뗏록 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거 하나만 만드시면 그다음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4개를 설명할 수 있는 도형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도형 4개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신다면 짠총 8개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도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텍스트와 그리고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오피스 365에서는 이 아이콘을 아주 손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 아이콘에서 를 눌러주셔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다시 한번 선택한 뒤에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색상을 제외한 모양만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서식 복사 Ctrl-Shift-C 눌러서 Ctrl-Shift-V만 눌러주면 아주 손쉽게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아주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제가 만든 이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있는 도보기라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수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